10위는 리로직사에서 개발한 테라리아입니다 2D 마인크래프트라고 불렸었던 테라리아 초반에는 아류작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확고한 세계관과 높은 자유도 그리고 완성도 있는 전투를 보여주며 유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종에서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유저 평점도 7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테라리아의 판매량은 4,450만장 PC버전 기준으로 판매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 게임 하나로 무려 6천억 원을 벌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2015년에 테라리아 아더월드라는 차기작을 발표했지만 중간에 개발이 취소되며 유저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고 합니다. 구인는 락스타 게임즈가 개발한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기존 타이틀의 후속작으로 이전작에서 이미 육관왕을 달성했기 때문에 유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오픈 크리틱에서 96점을 달성하며 2018년도에 발매된 게임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메타크리틱 또한 모든 기종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게임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판매량은 무려 4,600만 장으로 레드 데드 리뎀션 2로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해보면 3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더 게임어 2018에서 최고의 내러티브와 최고의 음악, 최고의 오디오 디렉션 부분을 수상했고 2020년 스팀 어워드에서 올해의 게임 부분과 압도적인 스토리를 자랑하는 게임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8위는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오버워치입니다. 지금은 망겜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욕을 먹고 있는 오버워치 출시 당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는데 2016년 에로엘을 제치고 1위 자리를 거머쥐었고 무려 11주 연속 1위라는 말도 안되는 업적 또한 달성했습니다. 오버워치는 출시 당시 메타크리틱 점수 90점 이상으로 주요 웹진들에게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요 오버워치는 총 5천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하나로 계산하면 2조 2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블리자드의 대표 IP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7위는 닌텐도에서 개발한 마리오카트 에이입니다 마리오카트 시리즈의 8 번째 작품으로 처음에는 Wii U에서 발매되었습니다.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마리오카트 에이스를 돌릴 수 있는 Wii U의 판매량이 66%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발매 첫 주에만 무려 120만 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마리오카트 에이 디럭스가 발매되었는데 Wii U와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을 합산하면 무려 5680만장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메타크리틱 점수 92점 유저평점 8.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위 u를 구매한 유저 중 60% 이상이 마리오카트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6위는 닌텐도에서 개발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슈퍼마리오의 첫 작품으로 일본 게임계를 부화시킨 구세주라는 평가 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nes가 1985년 이 게임을 북미에 런칭 시켰는데 게임 웹진 ign에서 이를 두고 게임 역사상 최고의 런칭 게임 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아주 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은 무려 5,800만 장.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게임기가 6,200만 대가 팔렸는데 게임기 판매량의 90%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는 믿을 수 없는 기록까지 달성했는데요. 그 당시 불법 복제나 어둠의 경로로 게임을 즐겼던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저 판매량은 공식적인 판매량일 뿐이고 그 이상이 될 거라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5위는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게임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게임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게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서버 관리 및 미흡한 운영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레전드 게임들과 비교해보. 때 배그의 업적은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출시 3일만에 매출 1100만 달러 돌파 출시 첫날부터 스팀 판매량 1위 출시 13주만에 누적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레전드급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총 7500만장이 판매되었고 출시 당시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2조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그 당시 pc방에 가보면 3-4명의 유저를 빼놓고 모두가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4위는 닌텐도에서 제작한 위스포츠 입니다. 위라는 가족 가용 게임의 출시와 함께 첫 선을 보인 최초의 게임으로 그 당시 게임계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버튼으로 캐릭터를 조작하는 방식이 아닌 모션 센서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게임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도 위스포츠 를 보고 게임에 입문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한창일 때는 닌텐도의 시가총액이 10조엔이 넘기도 했고 닌텐도 의 직원 1인당 순이익이 전세계 1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2위가 골드만삭스 3위가 구글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이 수치 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위스포츠는 전세계 기준 8 2 9 0만장 이라는 괴물같은 판매량을 보여줬고 이를 환화로 계산해보면 3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3위는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개발한 테트리스입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테트리스는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본 그 자체인 게임인데요 직관적인 ui와 심플하고 중독성 있는 플레이 덕분에 게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플레이를 해도 금방 적응이 가능할 정도로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테트리스는 공식적으로 총 1억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식된 모든 플랫폼들의 버전을 합치면 1억 7천만장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1993년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가 원래게임보이에 테트리스 를 넣고 우주정거장에서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기네스북에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플레이한 비디오 게임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위는 락스타게임즈가 개발한 gta5 입니다. 락스타게임즈의 대표 타이틀 게임 으로 다른 게임에서 볼수 없었던 자유도와 플레이 방식과 전투까지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며 게이머들을 열광시켰는데요. 여기서 다소 거친 세계관과 인물들의 개성있는 설정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GTA는 p 시 당시 메타스코 95점 이상을 기록했고 유저평점도 8.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이전 게임들과 달리 아직까지 현역에서 뛰고 있는 게임으로 GTA라면 일단 사고 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유저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GTA5는 2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정말 괴물같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집계된 판매량은 총 1억 7천만장으로 이를 환화로 계산해보면 7조 4천 8백억이라는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작기간 5년 개발비가 2억 6천 5백만 달러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게임 하나로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만 느껴졌는데요 여담으로 영국에서 출시 당일 강도의 소지품에 GTA가 전리품처럼 담겨있는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일반 게이머들이 경찰관 복장을 하고 GTA를 구하다가 체포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모장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다른 게임과 달리 큰 목적 없이 채광과 제작을 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게임 안에서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게임을 접한 유저들은 엉성한 그래픽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런 단점을 상쇄시킬 만큼 게임의 완성도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무려 2억 3,800만 장의 레전드급 판매량을 기록했고 하나로는 7조 1,400억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판매량 관련 재미있는 이렇고 찾아볼 수 있었는데 게임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남극에서도 무려 4장이나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이런 판매량 말고도 괴수급 업적들을 수없이 달성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마인크래프트 관련 컨텐츠 조회수가 1조 회를 넘기기도 했고 2016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만 3천장 판매, 매월 4천만 명의 사용자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위들을 살 펴보면 내가 알던 대작 게임이 왜 순위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순위권 밖에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면 엘더스크롤 스카이림과 디아블로3가 3천만장으로 21위 젤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가 2950만장으로 23위 라스트 오브 스가 2050만장으로 35위 심즈2가 2천만장으로 36위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과 블루 옐로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모두 합치면 4,750만장으로 9위와 맞먹는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놓고 보면 한국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고 닌텐도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